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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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죄악이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다. 그리고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그러고요. 어,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했다 예, 그 지금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요 어, 이들은 지금 음, 소돔으로 떠납니다 아,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이두 천사를 말하죠 그리고 어, 지금부터의 대화는 예, 아브라함과 요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 여기 그 이들이 그두 천사가 아, 소돔으로 어, 향하여 떠나고요. 그리고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죄악이 심이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부르지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겠다 음, 어때요? 음, 두 천사는 예, 소돔으로 가서 어, 지금 예, 그 심판을 앞서 진상을 이렇게 조사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도 마치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러한지 그 고통이 그거와 맞은 건지 한번 내가 확인하겠다. 이런 말씀에 투잖아요. 모르실까요? 그 소동과 고무라의 죄악에 대해서 또 그들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이러실까요? 그 답이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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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돔으로 두 천사가 그 심판을 하기에 진상을 조사하는 모습처럼 떠나고 또 정말 멸망이 벌어지죠. 또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지 내가 알려한다.라는 이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면 모르시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면 오늘 17절로 1 9절에 말씀하신 이것이 답입니다.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오늘 17절로 19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것 하나님이 하려는 것두 가지 첫째는요 어, 중보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여기 17절을 다시 보세요 그 히타 좀좀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냐면 중보자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또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역할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신성한 구원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감추겠느냐. 중보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성한 원칙. 중보자를 통한 구원. 기억하십시오.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예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완성하셨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중보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떤 예표일까요? 중보자로서의 지금 예표의 모습이에요. 모든 성도의 구원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그 구원협약 창세전 언약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중보자로서 어,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이미 그 회의에서 그 어전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자기 백성을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중보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감추지 않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려는 것 중보자를 통한 구원 이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 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옥이 우리 운명이고 심판이 우리의 궁극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지옥이고 우리 모두 다 심판이에요 여기서 구원하겠다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심판받지 않을 자답게 우리를 만들고 구원할 만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하겠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 심판이고 모두 다 지옥인데 이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세워서 중보자로 말미암아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숨기겠느냐 그거 보이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추지 않겠다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역사 속에서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가 오죠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백성 살리겠다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네, 창세전 언약 안에서 결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미 그 안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결정을 역사 속에서 지금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거 보여주겠다는 것 내가 그거 감추지 않겠다는 거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그 18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야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그로 말미야마라는 게 히브리 단어로 본대요 말미야마 이게 본데그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어, 그로말미야마 그 안에서 영어로는 인힘이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 바로 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복음은 음, 굿 뉴스죠 어,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굿뉴스고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이게 굿뉴스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진행하시며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뭘 마련하셨냐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굿뉴스죠. 그 사려, 마련한 사실이 뭐냐면 어, 인류 전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심판이고 지옥인데 의인이 될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마련하셨다.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건 bad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내라는 걸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참으로 즐거워하며 지키며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100가지면 100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다못 지킨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단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이 지옥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방도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굿 뉴스. 이거잖아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랍니다. 아니 나는 죄안저 안죄...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어미 태중에 있기, 있을 기있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죄인이었기에 죄를 짓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요 역사에 태어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들 모두 다 자기 기쁨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 누구도 무엇을 한 행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속량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실 자를 이 십자가가 믿어지도록,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통곡이 벌어지도록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 보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일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르러 주신 증거니.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죠? 전 인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실 자를 위하여 방도를 마련한 자들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그들 그들을 대속물로 중보자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난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 관심은 다 여기에 있죠 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나는 예수를 정말 어디까지 믿나 나는 정말 회개했나 내 믿음은 진짜인가 다 우리 관심은 에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쟤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지. 다 관심은 1차적으로 나에게서 시작을 해요.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되지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분명하게 먼저 전제가 되며 출발이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날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나님은 날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나? 여기가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날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죠? 내가, 어,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내가 예배 잘하면? 출발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에. 내가 하려는 것을 감추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자기 구원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난내 백성 살리길 원한다 아들 하나님 동의하시겠느냐 기꺼이 아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이이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그대로 보여 내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것 첫째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성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중보자를 통한 자기 백성 살리기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련하신 방도 안에서 합당하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한 나를 구원하시는 문제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구나 게시록 11장 8절을 가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늘 백성들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이그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예, 이 영적인 우리의 현주소, 예,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여기 보세요. 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 죽음에 대하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죄와 몸부림 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그 본성의 싸움,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싸움을 합니다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싶지 않은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져요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는데 안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황은 안 지을 수 있는 안 짓고자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구속의 상황인데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안 짓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자, 이 싸움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에, 하나님 아버지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겁니다 어,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고소해요. 계속 우리를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 앞에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기에요. 네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네가 정말 그래? 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뒷구멍에서 딴 짓했잖아. 너 여전히 그 회개하지만 그 회개를 말로만 하지, 어그 회개를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게네 마음 속에 있잖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고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스란히 증거물을 제출할 겁니다. 언제 언제 언제 무슨 일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다 보여낼 겁니다. 이 모습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장 앞에서 재판 현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신원하실까요 그 모든 상황을 듣고 보고 있을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으신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아 아버지 맞아요 저 성도라고 했지만 성답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도 더럽고 추악하고 역겹네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쪽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쪽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더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 구멍난 손목과 뚫린 옆구리와 또 박힌 내 머리는 무슨 이유인가요? 이것은 뭐죠 도대체? 왜저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저가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는 예수님의 변호에 달렸어요. 예수님의 중보가 그때 드러날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달라졌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그가 그럴싸한 존재인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사탄의 그런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무죄 선언을 할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 그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난 그 뚫린 박힌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십자가의 죽음에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단호하게 기쁘게 무죄 선언을 영원히 내릴 거예요. 죄 없다. 의롭다. 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구원의 원칙이시니까. 아무리 거기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장차 있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고 싶지만 살아내지지 못하는 우리 모습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믿는 자가 맞나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셨고 이미 성취하셨다 이걸 붙잡고 죄와 필기까지 오늘도 싸우는 것이며 마귀의 고소에 대항하여 맞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가 더 이상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실상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벌어져야 됩니다 어, 이 하나님이 하려는 것 중보자를 통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작은 예수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와께서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감추지 않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복이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뜻은 하나님께 무릎 꿇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입니다. 복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주는 콩고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계획과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 우리 119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엎드려질 수 있는 자가 그게 누구냐 중보자를 만난 자요.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받은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어서 복을 주는 인생이 바로 이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중보자를 통한 구원과 또이 중보자를 만난 자들이 중보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이 생명의 복을 살고 나눠주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음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삼은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왜 선택했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왜 택했다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또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음, 아브라함 개인의 그 영광,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죠.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19절에 분명히 밝히는데요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구원으로 설명해요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어,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선택했어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걸 뭐냐면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되어진 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 뭐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를 내가 천국 오도록 너를 선택했어 너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이야 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을 그를 선택한 이유, 그를 구원하신 이유,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도 천국 오라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되어진 이 말씀, 그 말씀이 너를 진리되게 했고 너의 인생을 바꿨고 너의 사고를 뒤집어 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 내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자답게 만들었다면 그런 자로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너로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성도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는 일에 아무 조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에 선택의 이유가 있어요. 까닥이 있어요. 선택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현대교회 현대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신자답지 못하게 아니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도 아닌 자만도 못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대체 어, 어, 어떠한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받은 구원 그게 은혜다 이걸 정말로 은혜로 안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예 감추지 않으셨어요.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 그런데 그거로 끝났나요? 분명하게 우리는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너와 너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와 공의와 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왜이 자리로 안 가냐고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왜 여기가 끝이냐고요 왜 구원 받았냐고요 도대체 나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냈냐고요 왜이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구원 받았네만은 끝인 거죠 천국 가게 됐네 왜 살려냈는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왜 나를 살려냈는가 왜이 지저분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된 곳에서 20세기에 정말 총과 미사일로 나라를 생명을 짓밟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이 타락한 이 욕심이 가득한 이, 이곳에서 나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구별하셨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몰라요. 조건 없이 나는 구원 받아 아니요. 조건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여 성도여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시자고요 천국 가는 거예 분명합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진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우리로 하여금 왜 먹게 했을까요 예 생명나무를 참으로 알도록 하나님의 법 아래 엎드려 무릎 꿇어 그법 아래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을 인정함을 넘어서 이것을 맛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성도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드러내야죠. 생명임을 내, 나타내야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천국 가는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고요 그 지킨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네. 가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내게 하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함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행복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여기에 항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더 가벼이 여겨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구원은 말씀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변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만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구원 받은 자인 겁니다 선택받은 까닭을 개인적 관점의 유용성에서만 생각했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 4장을 가보죠 모로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로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지,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어,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지금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이, 법, 이 나라의 법은 그 왕비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말을 할때 왕의 규율,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아,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르두게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을 알려요. 하만이 그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모략을 짜고 있다는 라 사실을 이이 이 사실을 왕비인 에스도한테 알렸는데 에스더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 나도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나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모르두게가 하는 말이 그거죠. 그래 하나님은 음, 너가 하지 않으면 이 유다인들을 다 죽게 놔둘 것 같으냐. 하나님은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 생명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멸망한다. 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은 것은 이 일을 하라고 이때이라는거너 모르겠느냐 너 왕비된 게 뭐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명화 누리라고 된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모르두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한 사람의 구원 아 그래 나 정말 자격 없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아서 난 천국 가게 됐어 오케이 이 세상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저 죽어가는 외침과 저 죽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됐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정말로 누리고 맛보며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살고 있냐고요. 몸부림치고 있냐고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도전해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그것이 구원 무엇을 위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왜 구원받았나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았나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뭘할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왜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왜 구원하셨는지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와 일치되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나 내가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만 구원만 생각한다면 오늘 나는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왕 앞에 나가면 난 죽습니다 라고 했던 에스더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자리 이 왕비의 자리에 놓여있던 것은 바로 이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 모습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내, 살도록 려내살 하기 위해 나에게 너가난하에서 가난하, 살아라. 예스 yes, 가난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아파 아파서 아픈 가운데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었다는 거 그거 은혜 증거해낼 수 있겠어? 예 제가 아픈 거 감당하게 이게,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 저 가난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이 구원을 원하죠 이건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음.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를 우리 안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준 것은 그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생명 얻은 그것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 말씀이 생명임을 보여 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교회에서 또 만나는 이웃에게, 아,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손해보고 사니? 너는 왜 그렇게 희생하니? 너는 왜 그렇게 믿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된 것을 보여 내야죠. 그거 보여 내도록 하나님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근거 없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자격 없는 구원 없는 조건 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벌어지는 마땅한 현상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포기시키고 엎드리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져 가게 하는 것 그게 조건 없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함, 당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식과 나 자신에게 의와 공도와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게 철학가를 처음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게 하였으니까못 먹게 한 거지 라고 의심덩어리로 그것을 먹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 안에서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만족이고 안식이었구나 참 평화였구나 그거 누구만이 그거 알게 되고 경험한다고요? 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고백이 터져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서 사는 것이 즐거운 자들, 복된 자들 성도이죠. 콜루세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은 뒤에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비밀이 뭐라고요? 예,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바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래그 그쵸 우리의 참다운 구원의 진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일,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하려는 것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다. 또 하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날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날 사용하는 구원이다. 성도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자로서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를, 참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기쁨을 살아내시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려는 것두 가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이 말씀하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나의 죄악된 것 구원을 위하여 나의 행위를 보태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또한 이 구원 자체를 나를 위한 구원으로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의 구원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